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생얼 보여주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완전히 풀 스케줄 있는 날이에요. 이따가 아침 수업이랑 오후 수업 하나 있는데 어, 제가 사실 지금 살짝 늦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되니까 화장도 그만큼 잘 먹고 잘 버텨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런 날에는 역시 빠르고 심플한 스킨케어가 답인 것 같아요. 제가 화장하기 전에 먼저 이 팩을 써줄 거예요 얘는 버블 파도 팩이라는 제품인데요 먼저 제형부터 보여드릴게요 약간 묽은 제형인데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렇게 짰잖아요 한번 대충 펴주고 진짜 30초만에 요만큼 거품이 났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 썼을 때 되게 놀랐거든요 이렇게 되게 폭신폭신하고 가벼운 그런 거품이에요 쓰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먼저 이렇게 손등에 짜주고요 이렇게 피부에 펴 발라주고 진짜 신기하게 제가 물을 묻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품이 생겨요 <웃음>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asmr 같아요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 제가 녹화를 안 끊고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의 1분 만에 이만큼 거품이 올라왔어요 한 요정도 올라왔을 때 살살 롤링 해줘요 뭔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진짜 이렇게만 해줘도 묶은 각질들이 존돈이 되고 또요 안에 여러가지 해조류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푸석푸석한 피부도 빠르게 진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바쁜 아침에 <웃음> 그래서 뭔가 이런 바쁜 아침에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각질제거 제품이라 하면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얘가 임상 실험까지 완료된 되게 순하고 되게 저자극인 아이라서 저같은 건성뿐만 아니라 뭐 지성도 그렇고 민감성 피부인 분들까지 모두 다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물로 씻어내고 빠르게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방금 씻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피부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부드럽고 뭔가 아기 피부? 같은 느낌? 그래서 평소에도 뭔가 오늘 피부 조금 거칠다 싶은 날엔 꼭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오돌토돌한 피부가 바로 매끈해진 건 눈에 보이고 또 겪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아직 마스크 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밖에 있었다가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화장이 뜨거나 뭔가 벗겨지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얘를 쓰고 화장을 하니까 진짜 확실히 화장도 잘 먹고 또 하루 종일 밀착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스킨케어 단계에 꼭 쓰는 제품이 있다면 얘로 뽑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충 빠르게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살짝 광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봐봐요. 뭔가 하는 거에 비해서 화장이 되게 잘 먹었죠. 뭔가 매끈하고 건강하고 피부 표현이 예쁘지 않나요? 네, 저 방금 대충 화장을 하고 왔는데요. 평소보다 신경 안 써서 막 두드렸는데 뭔가 필터 씌운 것처럼 되게 매끈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 피부 표현이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요? 역시 화장하기 전에 각지 관리하는 거랑 안 하는 거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진짜 3분밖에 안 걸리고 쓰는 방법도 되게 간편해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어, 근데 저 진짜 늦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봐야 될거 같아요 이따가 학교에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조금 멋있게 한번 입어봤어요 아이고. 분수, 살짝 이렇게 튀어나왔어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카메라 두대 갖고 왔는데 SD카드는 안 가져왔어요 아유 진짜 내 스스로한테 화가 나진우다 오셨어 심심하다 오늘 깔맞춤 한것 같아 오셨다 다음어 다음날 다다잘 잤어? 나음날 꿀잠 잤어 쏙끝 쏙끝 저희 지금 성수에 갈 거예요.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어, 너무 맛있어 보여. 소시지랑 사운디 뷔페 있어요. 짱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 짜자잔. 저는 얼그레이 쿠키랑 아 시켰고요. 언니는 이게 성수커피래요 커피랑 카라멜. 카라멜랑 아 코코아 반응. 대지요커플더 가지. 이 맛이 되게 강해 음, 맛있어 바삭바삭한 브러시이랑 <목소리> 오늘 갈리 던가 조기 마감인가? 음. 오늘만 일찍 문받아지고 갔거든요 원래 여기 갈라 있는 음 김장, 프러플 맛있어 보이죠? 진짜 이거 먹을 생각 안 하고 것같 맞대? 저있더라고요 <목소리> 어, <목소리> <또> <목소리> 지금 끝나고 가야겠어 오랜만에 삼성에 왔는데 와. <목소리> <목소리> 형 많이 새우 있는거야? 어여것도 새우 새우 음 고기는? 원래 이거 차슈바오 먹으려고 왔는데 맛있군 <웃음> 오늘 왜 이렇게 아쉬운 일이? 그러 <웃음> 많지 짜 자잔 네자션이자게좋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네 너무 맛있어요?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요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네 자잔 네요콩 진짜 루피 같다 응. 앞머리가 진짜 귀여워 아, 루피 맛도 나는 것같아너다 먹고 봤어? <웃음> <웃음> <웃음> 어, 글쎄요 스피디 <웃음> <티>. 음, <웃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 고기 맛있어 <웃음> 음. 얼마 전에 쉐이빙도 깨져서 하나 어. 새로 사야 되거든요 투쿨포스쿨만 쓰다가 이제 한번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중이요 얘는 에티드 저는 페리페라 그리고 웃긴 게 분명히 이거 사려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눈이 돌아가 <웃음> 뭐 사야 될지도 까먹고 그냥 딴거 계속 어? 보다가 나뭐 사야 되지 하고 어. <웃음> 왔어요 <웃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근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국 이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제 구매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스트에서 봤는데 이게 쿠션 음. 저 안에 계속 막 먼지도 묻고 음.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붙이면 황균된데 피부에 트러블 조금 덜 나고. 음. 이번 연도에 되게 유행이었던 스패츌러인데 사도 다들 이게 좋대서 전안 사봤는데 궁금하네요 뭔가 예뻐요. <웃음> <웃음> 어, 끝났나? 뭐, 뭐 있나 봐? 네. <웃음> 즐거웠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